안녕하세요. 초롱공인 TV 소장, 방희선입니다. 오늘은요, 부산에 강서자의 에코델타 특별공급 청약이 있었던 날입니다. 근데 이 강서자의 에코델타는요, 특별공급으로 거의 대부분의 청약을 받은 그런 그 구역인데요. 내일은 1순위가 이제 132세대가 남아있고, 오늘 거의 대부분 특별공급으로 장을 했거든요. 전체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. 이미 청약 다 하셨죠? 자격되시는 분들은 2년 이상 통장에 자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신 그런 분들이 자격이 되겠죠. 부산에 물론 거주하셔야 되고요. 세대주여야 되는 그런 것도 청약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.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특별공급으로 뭐 청약이 끝이 났기 때문에 잠깐만 단지 배치도 살펴보면요. 가장 괜찮은 타입은 84A 같습니다. 보니까 84A 타입이 정남향이 배치된 곳들이 있고요 여기 한세개 라인은 84A 타입은 정남향입니다 요 주황색이 84A거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동남, 뭐 남서, 뭐 방향이 이렇긴 한데 그래도 정남향을 노려볼 만한 곳은 이 84A 타입이에요 그리고 70A도 정남향이 두개 라인이 있네요. 전반적으로 84 타입이 가장 큰 평형이기 때문에 84A가 아무래도 제가 볼땐 분양가도 가장 높을 것 같거든요. 음. 그거 잠시 또 확인 하면 해보기로 하고요. 동호수는 전체 제일 높은 게 22층까지입니다. 아마 여기는 주변에 인근 그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김해 비행장이 있죠. 그러다 보니 층을 가장 높은 고층 직구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전체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형을 잠깐 한번 보면 이건 오브 타입이 없습니다 70 타입이 다 이렇게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구조는 정말 다 좋네요 자이가 확실히 집을 참 예쁘게 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산에도 뭐자이는 인기 있는 브랜드지 않습니까 일군 브랜드고 여기 보시면 70은 a든 포베이 구조네요 4배 구조고 이제 B타입은 대신 맞바람은 치지 않는 그런 타워형입니다. 타워형 요 요렇게 2배이죠. 2배 이쪽을 2배. 정식 그걸로 보면 거실 기준으로 보면 2배입니다. 타워형은 84A 궁금하죠? 어 여기 봤더니 어방 침실이 세개에 알파룸이 큼직한 게 있어요. 그리고 당연히 다 맞바람치는 맛통풍 어 구조의 이 판상형이고요. 방이 하나 둘셋 여기 알파룸 알파룸 있는가 하면 팬트리가 또 있고요. 드레스룸이 큼직하게 있고 어, 드레스룸 역시도 이렇게 맛동풍이 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주방이랑 거실 알파룸에 있는 여기랑 또이 침실 다 이렇게 문다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생긴 그런 구조이고요. 한듯하게 생겼네요.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8 4 b 구조 정말 마음에 듭니다 84B 구조도 보니까 물론 막 빠람치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거 역시도 84B도 포베이 구조입니다 여기는 알파룸은 없습니다 그죠 대신 펜틀이나뭐 드레스룸이나 이런 데 공간이 조금 더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84C 타입 84C 타입도 알파룸은 없습니다 84A가 가장 갑이네요 여기 구조가 보니까 84A 구조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커뮤니티는 그다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는 그냥 가장 기본 커뮤니티 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골프연습장 뭐 GX룸 뭐그 다음 히트니스 센터 샤워하는 거, 관리사무실 있고 이런 기본 정도입니다 대신 가장 대박이 뭡니까 분양가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분양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가요?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청약이 떴을 때 꼼꼼하게 모식 공고문을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청약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저절로 다 공부가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전체 856세대에 특별공급이 724세대를 공급을 했네요. 특별공급이 내일 일반공급이 132세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분양가 보시면 아까 8,4A타입 제일 비싼 게 4억 9,400이 제일 비싼 평형 금액입니다. 8,4A타입의 10층 이상 어,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? 분양가가 1500만원이 안되는 그런 분양가로 살수 있어요. 근데 어, 여기 청약한 걸 보면 8,4A타입이 81세대 어, 배정에 신혼부부가 2 0 90... 9 0 통장이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생애 최초가 68세대 배정에 908개의 통장이 들어갔고요. 어마어마합니다. 그죠? 8 4 P 타입도 56개 배정인데 786개. 생애 최초가 47세대 배정에 344개의 통장이 들어갔습니다. 경쟁률이 이러다 보니 부산이 조정해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?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조정해서 풀리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. 근데 내집 마련 하시는 분은 부산이 이제 그 고분양과 그 제한하고 하는 그것도 좀 자유라 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청약이 아마 평당 2천을 수월하게 다 넘길 것 같거든요 어, 그 전에 규제를 받는 그런 단지들은 뭐 접수했다가 처리한 것도 있어요 좀더 분양가 자유롭게 일반 분양 가격을 받으려고 그동안 통장을 아껴 오셨던 분들은 점점 점점 더 높은 분양가로 청약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금 광수자위 처럼 분양가를 이렇게 싸게 청약해 주는 이런 데는 너무 감사한 거죠. 물론 뭐 부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뭐또 인근에 뭐 비행기 소음은 간간히 뭐 들리기도 하겠지만 뭐 그래도 가격이 착한 또 신축 브랜드의 자이 아파트니까 경쟁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. 내일 일반 분양 청약은 세대수가 더 작기 때문에 이모 뭐 로또 수준이 되겠네요 그렇죠?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자격되시는 분들은 한번 넣어보셔야죠 한번 챙겨보시고요 어, 넣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꼭 당첨되시길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